자, 반갑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시간이다. 그치? 두 번째 시간에는 삼재를 공부하게 되는 거야. 삼재. 삼재를 공부하는데, 그 대표적인 또 사례가 있어야 되니까, 아마 일본 아베 총리가 지금 딱 삼재에 걸려있을 것 같아. 삼재가 아니면 우리는 어떻게? 풍운 주기상으로, 무슨 풍파에 걸려있을 것 같아.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음, <웃음> 자, 앞 시간에서는 우리가 삼복을 했다, 그죠? 예. 삼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은, 이렇게 쓰는게 맞나요? 예. 삼재 그지? 예. 자, 이것을 우리 파쇄를 하네, 보자고, 뜻을. 자, 여기에는 불하자고, 여기서는 이것이다. 우리가 삼재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삼재가 뭔지를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치? 지금 오가지고, 우리가, 뭐, 어, 고양이 히티, 원숭이 띠, 한 마리, 몇 년, 몇 년, 몇년 삼재.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맞는 말이고, 10년 만에 또 주기가 막 돌아, 12년 만에 막 돌아온다, 3년 동안 돌아온다, 이게 삼재가 아니라, 참, 너무 심하다, 그제? 우리는 논리를 풀어보지도 안하고 그러면 여기는 석삼자니까, 삼이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불이 붙었다. 여러분들은 불이, 집에 불 나쁘면 어떻게 되겠노? 다 타보고 없지겠지? 다 타보는데, 삼자는 그냥 한 개만 타는 것이 아니라, 자, 하나, 둘, 셋. 이거는 우리가 표시할 때, 완전한 강풍이라는 거죠다 강풍. 자 우리가 이제 겨울철에 우리가 삼불이 나게 되게 되면 강풍이 불 때는 어떻게?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제어를 할수 없는 그런 때가 우리는 삼재라고 하는 거지 재앙이 이제 재앙. 그러면 삼재는 뜻은 도대체 뭐냐? 세 가지 재앙이 세 가지 불이 동시에 불어오는 것이 수진 삼재라는 거다. 그럼 이 삼재의 뜻이 도대체 뭘까? 이것을 우리는 풀면 되겠죠.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삼재는 바람이 강풍이 불어온다 했다. 그죠? 그럼 뒤에 뭐가 불어? 하늘에서는 뭐가 불까? 바람이 불겠지. 그래서 우리는 천풍이라고 하는 거예요. 땅에서는 무슨 풍? 참배는 어, 지풍 그 인풍 이것이 세 가지 재앙이 동시에 오는 거예요. 아 세 가지 재앙이 동시에 오는 것이 삼재풍이다 그러면 우리는 한 개만 얻어맞아도 우리는 이게 벌겄는데 어? 오른쪽 밤 왼쪽 밤 위에서 망치 갖고 한대 맞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전부 다 기절해 보겠지. 그럼 인생도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다. 인생이 이런 삼재를겪게되게 되게 되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을 우리는 난간을 극복하는 데는 굉장히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 삼재라는 거다. 그, 그러면 우리는 삼재는 어느 시기에 올까? 삼재는 어느 시기에 온다고 그랬죠? 우리가 이제 그 아가씨,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주로 이런 것들이 많다. 그렇지? 보자. 그러면 삼재는 어떻게? 해? 이것이 우리는 27, 54, 81세의 삼재풍인데 삼재는 어떻게? 해? 이 시기에는 우리는 삼복이 오는 시기라고 그랬다. 그렇지? 이 시기에 삼재가 온다 했다 그죠 그러면 삼재는 어떻게? 이것이 40.5세니까 40살이 넘어서 삼재가 오게 되는 거죠 그 그렇게는 중장년에 삼재가 오게 되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야 이런 사람들끼리 그러면 이런 사람일 경우에는 어떻게? 다르겠죠 초년에 이런 삼재풍이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느 것이 좋으냐 이것을 따지게 되면 우리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다. 자, 예를 들게 되면 예? 앞 시간에 했듯이 손흥민 같은 경우에는 삼복이 먼저 왔다. 그제, 그러면 그시 삼복이 오는 시기에 출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공을 하고 출세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초년에 삼재가 오는 사람은 어릴 때 아프거나 가정이 좀 힘들거나 뭐 결손 가정에서 또뭐 부모들이 좀안 좋다든가 이런 막뭐 사건이 많이 생긴다든가. 이런 일이 극지만은 삼복은 어떻게 말년에 오기 때문에 또한 기회가 있다는 거다. 그런데 우리가 초년에 좋은, 초년에 좋은 이런 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초년에 성공하지 못하면 인생은 어떻게 말년이 비참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비록 초년에 좀 부족하더라도 그때는 힘드니까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거야. 노력을 많이 하다 보게 되면 초년에는 힘들다 할지라도 중장년에는 성공을 할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평생운은 흐름의 일부분이고 인생에서 거의 한 30% 정도 작용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것을 푸는데 여기에는 여기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는 풍들이 전부 다두 가지씩 있어요. 그지 그래서 총 여섯 가지의 이런 것이 있어요. 여기는 천풍에 천년풍 지풍에 지액풍, 인풍에 인현풍, 이런 것이 있다. 자, 천, 지, 인, 풍은, 천풍, 지풍, 인풍이라는 것은 운명적으로 오기도 하지만 귀신의 작용으로 굉장히 많이 오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천년풍, 지액풍인현풍은 내와 인연이 있는 이런 사람들로부터 많이 풍파를 맞이게 하게 되는 구조다 그럼 천년풍은 어떻게? 우리 형제라든지 가족이라든지 부모라든지 이런 천년의 혈족의 문제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지액풍은 어떻게? 내가 일이나 사업이나 이런 거. 단체라든지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내가 그런 사람으로부터 치게 되는 것이고 인풍은 어떻게? 내가 관련되어 있는 사람, 일반적인 사람으로부터 나는 당하게 되는 꼴이 우리는 인협풍이라고 그런다. 그러면 인현풍과 전풍, 지풍 이런 것은 전부 다다르겠죠 그래서 풍에는 여섯 가지 풍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누구를 푼다고 그랬죠? 자, 지금 일본에서도, 일본에서도 우리가 촛불은 아니지만은 거기는 초롱불을 켠 거야. 그 나라가 지금 일본이다. 그죠? 자, 일본의 아베 총리가 지금은 어떤 형국을 갖고 있는지 우리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여기에는 이런 점포가 있는가 하면서 우리는 플러스 인생에는 조금 전에 나눠준 거 있죠. 이것이 우리는 풍운주기다. 이거는 운명주기로서 푸는 것이고, 이거는 운명주기로서 푸는 것이고, 여기는 풍운주기로서 푸는데 여기는 이런 풍파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바람이 불면서 그냥 깨버리는 것이다. 이런 바람으로 인해서 그냥 밀어붙이푸는 거다. 그렇게 박살이 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 천풍으로 인해서 박살이 나게 되게 되면 게되 천지풍파, 천년풍파 이지풍으로 하게 되면 지액풍파 여기서 인풍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을 인현풍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운명주기에서 풍이 삼재가 오는 것과 풍파가 오는 것은 다를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 이 어떻게 삼재와 풍파가 동시에 오는 사람은 무조건 한 번은 망하게 된다. 자, 예를 들게 되면 운명주기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삼재가 오는 사람과 풍파가 겹치는 사람들은 무조건 조심해야 된다. 어쩌면 내데 상담을 한번 받고 가야 된다. 그러면 좀 있으면. 우리 아베 총리도 누구 하나 보내갖고 상담하고 가서 이야기 좀 해줘야 될것 같이 지안 해도 돼? 그런데 어지 모른다. 다 그럼 나놓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작년에 일어난 재작년부터 일어난 우리는 한국의 촛불은 촛불이었고 지금 일본에서 일어나는 불은 어떻게 무슨 불? 초롱불 초롱불, 촛불이 아니고 초롱불. 왜 초롱불이냐. 그걸 한번 보자고요. <웃음> 여기 제목은 일본의 촛불이라는데 이거는 초롱불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베 총리 일본의 우리는 아베 총리가 지금 운명수는 14번 나이는 만 62세 아베 총리의 성격이, 아베 총리의 성격이 누구하고 조금 닮았을까? 트럼프. 맞나요? 우리 미국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하고 비슷하다는 거다. 자, 결국은 어떻게, 지금 성향을 보게 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나 아베 총리나 거의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운명수가 똑같은다는 거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가는 길은 지금 완전히 다르다는 거다. 그죠? 운명수와 같아서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베 총리를 우리는 지금부터 한번 보자고요. 자 그러면 5번에 6번에 불러봐요. 7번 2번 2번, 2번. 4번, 4번. 2번. 2번. 2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운명주기상으로 한번 보자. 은면적 이상으로,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 자, 54, 57, 60, 63, 그러면 6위대 했다, 그치?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온다. 그러면 내년에는, 내년에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온다. 후년에는 여기서 이렇게 내려온다. 그러면 우리 쭉 내려오는데, 이때까지 어떻게? 아베 총리는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고 느끼지 느낌상으로 별로 되는 게 별로 없다 할 정도로 우리는 지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베 총리가 이 가는 걸 한번 보자. 올해부터 우리가 가는 거 풍은 주기를 한번 보자.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막 장기간 우리가 한 풀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단호히 뭔가 문제가 잦연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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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이, 이것이 우리는 아베 총리가 가는 풍은 죽이다. 자, 이것은 풍파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는 어떻게, 삼재가 오게 되면 풍액이 되는 거야. 풍액과 풍파라는 거다. 자, 풍액은 애군이 자꾸 찾아가서 괴롭히는 거죠. 애군이 오게 되게 되면 어떻게, 몸이 아팠다든가, 응? 가정에 문제가 생기다든가, 부부 사이에 이렇게 되는 것도 주로 많게 되는 것이고, 풍파는 어떻게, 그냥 깨지고, 무너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풍파가 오게 되게 되면, 어떻게, 작은 사람들에 별 문제가 없지만, 사업하다가 깨지고, 장사하다가 망하고, 이런 것치만 있지만, 충치하는 사람은 어떻게, 이 풍파에 당하게 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좀 더, 뭐, 어떻게, 교도소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아베 총리가 어느 정도, 어돼 있는지, 우리 한번보자 자, 운명 주기는 이렇다. 고집도 상당히 셀것 같아. 아 지금 고집 되게 세잖아요. 트럼프도 그렇고, 그지 자, 여기는 어떻게? 개팍한 성질도 굉장히 많다는 거다. 자, 이것이 우리는 이야기하는 소위 파괴수라는 거다. 그죠? 그렇게 그러니까 어떤 데는, 응? 어? 조커가 끼리 사타가도 어느 날 지꼴이 안 맞으면 어떻게? 팍 해갖고 막 악을 쓰는 거야. 이? 자, 여기는 어떻게? 그런데 이거는 옆사람인데 우유 부단한 성격을 많이 갖고 있는 거야. 자, 여기는 우리는 검은 보따리. 자, 정치하는 사람이 검은 보따리를 지고 있으면 뭘를 지고 있겠나? 정치하는 사람이 검은 보따리를 지고 있으면 뭘 지고 있겠나? 칼을 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아베 총리가 맨날 그, 누구, 부대를, 뭐다, 어? 자위대를. 강하시고 국방 강하고 이 칼만 자꾸 드는 거야. 그 그러니까 북한도 어떻게 한다고 하고 한국도 어떻게 한다고 맨날 칼자루만 들고 있는 거야.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 특성을 못 버리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 보기보다는 굉장히 신중한 거야. 신중고민행이라 고민을 많이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앞에 주리는 계산이 엄청나게 하고 있는 거야. 계산하다가 어떻게? 해? 고르다 고르다 뭘고른데 썩은 어, 거고른데 했잖아. 먹지도 못하는 거 고르는 거야. 그럴 수도 있다. 그런데 이것이 뭘까? 이것이 좋을 때는 우리는 이것이 재산복이라는 거다. 재산복이 있으니까 아베 총리는 어떻게? 돈에 대한 욕심도 굉장히 강한 거야.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 따라하려고 할지도 모르는 그런 타입이다. 그 속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지금쯤, 어떻게, 이 아베 총리, 일본의 이 초롱불이, 어떻게, 이 초롱불이 불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또 연이라는 것이다. 사람에 엇글려서 문제를 야기시킨다. 그죠? 자기가 아니라 또 사람으로 이끌려서 이런 문제를 굉장히 야기시킬 수도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타입이다. 그죠? 자 그러면 인생에는 우유곡절이 있는데 아베 초년 같은 경우에는 초년에는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것이고 그치? 말년으로 오면서, 말년으로 오면서 굉장히 운이 있는데 이것이 한 60살이 넘어가면서 이렇게 내리막길 치 여기 60살인데 그치? 여기서부터 내리막길을 치고 내려갈 수도 있다 그치? 그래서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운이 그래도 조금 남아 있으니까 버티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제? 그런데 이거는 평생 운이고, 해운의 관점에서 한번 보자. 해운의 관점에는 지금 여기다. 자, 이것이 우리는 소위 말하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인연의 시기라고 그랬다. 그제? 자, 올해는 어떻게? 잘등질 수도 있을는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올해도 만만치 않게 힘들 가능성이 산재되어 있다. 그제? 자, 그러면, 내년에 가게 되면 고비의 시기로 접어들게 되는 거야. 그런데 올게는 어떻게 넘어갈 수 있어도 내년에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지. 그 다음에 이기 이렇게 가는데, 야, 이 시기가 만만찮은 시기겠지. 지금 앞으로 3년 정도, 그지? 3, 4년 정도는 운이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에 난간에 처해 있었겠다 이렇게 난간에 처해 있다 보니까 문제를 야기시키게 되는데, 풍운주기를 한번 보자고요. 풍운주기는 올해가 어떻게? 이 천천히 천년풍이라고 불기 시작하는 거지. 천년풍이 우리는 세차게 불 온다. 천년풍이 어떻게? 내 가족과 혈족으로 인해서 문제가 야기되는. 자, 2019년에도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이것 문제로 많이 복잡해질 수도 있다. 그런데 2020년이 딱 하게 되면 이것이 와 고약한 것이 있다, 그죠? 그동안에는, 그동안에는, 이, 아, 이, 이까지 아주 창창한 운을 가지고 있어갖고 별 문제로 막 강하게 내려붙이는데, 이제부터는 아베 총리는 굉장히 흰빨이 없었을 수도 있다. 나약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는 어떻게? 천년풍파라고 했는 거, 그제? 자, 그래서 아베 총리는 좀 조심해야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것이 천연풍파가 그래, 응? 지금이 토출된 것이 아니라 엄청난 것이 또 터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건데 지금 이 시기라도 이것을 막아내야만이 이때 좀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이때 올해 이것을 막아내지 못하면 어떻게, 이게 가면 터질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죠, 그치? 안 좋은 방향으로. 엄청나게 터질 가능성이 다분히 높다는 거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삼재와 지금은 삼재와 풍파는 같이 겹치지는 않았어요 그죠? 겹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돌파구가 뭔가 또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조금 열릴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2020년 2021년 돌아오는 천년 풍파때문에 천년 풍파로 인해서 우리는 풍파가 오면 어떻게 되는 데서요? 깨진다고 한다면음지 그래서 이것이 앞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이 아버지 총리는 지금 만만치 않은 기운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우리는 딱 정이지 운명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앞으로 가면서 상황에 따라서 막, 막아가는 막 사람들은 비껴가는 것이고 막지 못하는 사람은 당하고 가는 것이고 차이점은 그거다. 자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이렇게 점차적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시기가 오게 되게 되면 아베 총리의 이제 이 시기에 아베 총리가 모든 것을 끝장을 내든지 이제 앞으로 3년 3년 안에 인자 아마 정치에서 일선에서 물러나든지 아니면 이것을 잘 극복해갖고 다시 요때가 몇 살이었죠? 63, 66, 67, 67부터 다시 복구를 할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든지 둘 중에 한하다그죠 이것을 우리는 무엇을 바란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자 이것을 잘 넘기게 되게 되면 이때 다시 복귀해갖고 앞으로 그 정치의 운세를 자기가 마음껏 늘릴 수 있겠지만, 여기서 자들, 이 시기에 자들 되게 되게 되면, 이제 무너지는 거야. 그렇게 굉장히 이것이, 2020년, 2022년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거겠지. 앞으로 탁 도사리고 있는 거야. 도사리고 있다는 그 자체는 벌써부터 이것이 꿈틀거리고 있는 거야. 기원들이 그쪽으로 막 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지금 시기가 굉장히 위험한 시기라는 거다. 그치? 그래서 저번에도 우리 이것을 풀때 어떻게 해요? 막아야만이 되는데 안 막은 사람은 어떻게 똑 당하자는 그 다음에 그지? 똑 당했지? 네. 아니 저희도 꼭 당해버리고 응? 전부 다 당했다 아, 안 당한 사람 하나도 없다 자 이것이 우리는 선풍 지풍 인풍이다 그럼 우리 선생님 지금 이제 설명하는 것을 설명 드릴게요 응? 부은주기 받았으니까 아베 총리는 여기까지만 하고 너무 정리되어 놓고 자꾸 너무 심하게 하지 말고 자 거기 보게 되게 되면 우리가 색깔별로 있는 거 있어요 청색은 천연풍이 들어가는 것 자 즉에서 색깔로 돼 있는 것은 이것이 천년풍파가 지나가는 날이에요. 이건 평생에 한 번이에요. 약 3년 정도. 청색으로 돼 있는 것이 우리는 천년풍파가 돼 갖고 한 평생에 딱한 번씩 가는 거예요. 자두 번째는 지액풍파. 이것도 우리는 한 번이 가는데 이것도 한 3년 정도 그러면 운명수대로 우리가 전부 다 다르게 이제 전개가 되겠죠 나이별로 전부 다 다르게 우리가 전개가 됩니다 이 천년 풍파라는 것은 그 색깔로 우리는 네 가지 범위가 있다, 그죠? 위에서부터 딱 하게 되게 되면, 여기는 천이고, 이래갖고, 여기도 천이고, 이래가지고, 여기도 천이고, 이래 있을 때 이것을 우리는 천년풍파라고한 겁니다. 나이에 따라서. 이것이 우리는 천년풍파 그러면, 우리가 평생에는 세 분의 큰, 큰 그룹이 있어요. 자, 예를 들게 되게 되면, 우리는 초년, 중년, 초년, 중년, 이 말년이 있는데 초년, 중년, 말년은 똑같은 흐름이 아니에요 사람이 태어나게 되면 초년에는 자기 운만 가지고 부모의 밑에서 자기 운만 가지고 가는 시기고 중년에는 어떻게? 부부가 함께 가는 운이고 말년에는 어떻게? 자식의 외부의 작용에 의해서 반응에 의해서 살아가는 운이기 때문에 이것이 초년에 오는지 중년에 오는지 말년에 오는지 한 번씩 오는 거예요 이걸? 뭐 10년만에 한 번씩 9년만에 한 번씩 오는 게 아니라 이것이 초년에 오게 되면 이것이 중년에 오고 이는 말년에 오고 딱한 번씩만 오는 거예요? 예. 이것이 우리는 풍파다. 풍파는 굉장히 위험한 시기라 했다. 완전히 깨지는 판국이고 여기에 우리가 삼재가 걸린다면 이 삼재가 걸리게 되게 되면, 이거, 이것이 플러스 되게 되면, 이거는 바로 죽는다. 죽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자, 이게 걸리게 되면, 하는 일이 망하든지, 몸이 깨져갖고 망하든지, 귀신 들려갖고 우리가 허죽거리든지, 이렇게 가정이 깨지든지, 이렇게, 이렇게 되는 구조가 태반이라는 거다. 그래서 삼재와 이런, 풍파가 함께 만나게 되게 되면 거의 그 시기에는 무조건 문제를 야기신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사업이 망하게 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돈으로 어떻게 해? 애군을 막았다고 하는할때 있지 이것이 아주 큰 풍파 망한다는 거다 자 그런데 우리 이것이 아니라 이거는 세 가지가 있고 이거는, 누구말따는 27년 만에 한 번씩 오는 거예요. 27년 만에 한 번씩 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것이 두개 붙어갖고 같이 올 수도 있어요. 자, 그렇지만은, 우리가 부은 주기를 풀게 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가지가 이렇게, 제일 위에부터 네 가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지막 거는 우리는 다음에 풀고, 이 세계가 오게 되면 완전히 풍파다 세계가 연속되게 되게 되면 게되 이것이다. 풍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과 이것이 이것이 오게 되게 됩니다. 그렇지? 자 그래서 이것이 오는 것은 나약한 애군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돼요 자 이렇게 연결되었을 때 위와 에 밑에가 오렸을때 이것이 우리는 우리는 정말로 풍이라는 거다. 이것이 풍이라는 거다. 그러면 이두 개가 여기 있을 때 풍, 이두 개가 있을 때 풍. 이거는 위에 거는 어떻게? 일반 풍, 천풍, 지풍, 인풍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이거는 인연풍이에요. 그렇게 천연풍, 지역풍 인연풍으로 나가는 풍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 그렇게 밑에 두 개가 연결되어 있을 때는 사람으로부터 어? 문제가 야기되는 거, 사람으로부터 문제가 야기되는 거. 위에 그 풍은 운명적으로 우리는 자기가 안고 가는 풍, 그렇게 전풍, 지풍, 인풍이 되는 것이고, 옆 밑에 거는 천년풍, 지역풍인연풍으로 오게 되는 거죠. 네, 오케이. 그럼 이두 개가 오는 거는... 누구말따나, 이것이 오게 되면, 우리가 풍파가 엄청난 폭탄으로 맞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는 돌멩이로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뭔지 알겠죠? 이거는 폭탄으로 맞고, 이거는 돌멩이로 맞는다. 그렇게, 이렇게 연결돼. 그래서 예를 들게 되면, 뭐, 지, 천, 인, 이럴 때는 풍파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좀더 따로따로 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풍파라는 것은 없다. 운의 흐름으로 인해서 안 좋아도 애군만 존재하게 되는 그런 구조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여기서 푸지만은,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지지 푸는데, 우리가 아니도지이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어떻게? 지액풍파야. 지액풍파의 삼제가 함께 걸려 있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 탓을 할 필요가 없다. 누가 어떻게 막 이런 뭐 누구 때문에 그렇다, 네 때문에 그렇다 이게 아니고, 이거는 맞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런데 맞도록 행동을 미리 해놔 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 이 전부 수리 사주는 어떻게요? 해 네가 어떻게 행동할 것이기 행동을 하게 되게 되면 이렇게 당한다라고까지 상세하게 다 풀어준 거잖아. 그러면서도 안 한다는 거다. 안 하면 당해야지, 뭐, 저게. 뻔했긴 뻔한데, 뭐, 가는 길이 딱, 뻔내 정해져 있는데, 여 길로 가게 되면, 응? 물에 빠지고, 여 길로 가면, 산에서, 어? 절벽에 떨어지는 것이고, 여 길로 가게 되면, 어떻게? 차가 와서, 들 바다 붙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응? 그러면, 그 하는 종류와 방법만 다를 뿐이지. 이 때, 우리는, 이 풍파와, 풍파와 이런 삼재가 함께 겹칠 때는 누구든 조심해야 된다. 어느 누구든 상관없이. 자기가 아무리 뭐, 어? 술이 사줘 열심히 빼갖고 잘 풀어도 소용없다. 이때는 당하는 꼴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 어떤 사람은 초년이 좋으냐? 초년 운이 좋으면 좋은가? 말년 운이 좋으면 좋은가? 이거 다 아니다. 똑같아.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내가 얼마나 노력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우리가 623, 이것또 상담도 또, 또 많이 할게 623, 우리는 선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여기 있지, 그치? 자, 여기는 분명히 있어요. 여기 오가지고 정신 못 차리게 사람이 있다. 자, 큰 소리만 팡팡 치다가, 우리가 삼재가 다 걸리고 없고, 우리가 풍파가 딱 오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선근 나갔다 하면 돈 꼴고, 마음 꼴고, 남인데 그거 하고, 나중에 쫄딱 망하고, 그러는 거야. 이 풍파와 삼재가 동시에 드는 사람은 승기 절대 나가면 안 돼. 이건 완전 백전 백패다. 두 개가 다 같이 있으면. 자, 그래서 우리는 운만 가지고, 푸는 것이 아니지. 자 그래서 선거는 어떻게? 이게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기 운이 있고 이것은 정당의 극이 있고 자기 노력이라는 것이 있죠, 그지? 이것은 우리 참모들도 있고 인연들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운이 깡이 사람은 어떻게? 이것이 이거만큼 돼야 된다, 그지? 그런데 정당이 요만큼이라 하면 이거 노력이 되겠나 안 되는 거예요. 풍파가 들지 여기서 풍파가 오고 3대가 걸린 사람은 이 운이 제로 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이 나갔고 어떻게 이기겠나 그죠 그래서 이 풍파가 굉장히 뭐 풍파에 걸려 가지고 선거 나가게 되게 되면 그그 그 당시에 선거 나게 되면 그 사람은 평생 막 선거 한번도 못해보고 망하는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다요. 지금은 천지 이이지혜 풍파에 어떻게 이거 글려 있는 거야? 기기춘 옛날에 그비시스탠트이 글이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제용삼성해당은 어떻게 글려 있는가? 여기 글이 있어 여기. 응? 그래서 지금 고을치는 그렇게. 삼성, 이재용 해요. 내년까지도 고역을 치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근데 내년에 상시하게 좀 이게 잘 알아가면 좀 대처하는데 좀 도움이 될 텐데. 맞습니다. 그치? 아, 다 가르쳐 줬는데도, 안한다이 아, 말이야. 뻔한 거. 이건 뭐 작년, 재년부터 다 풀어놨잖아. 뭐야. 보고도 뻔해 당하는 거야, 누구 아그 어, 와도 겨할수 있는 방안이 아, 당연히 있을 테니까 말을 할까 이거 없으면 말을 못 하잖아 자 예를 들어 서 가고 예를 들어 가 보자 내가 이거, 이 말을 들어서는 안되겠지만 예를 들어서는 안되겠지만 자 예를 들어 가 보자 내가 만약 교도소 갈 일이라고 하자면 내가 버티다고 가는 게 좋겠나 내 모든 것은 내 책임이요 하고 내 혼자 딱 덮으시면 다른 사람 다 편할 거잖아 그렇이 이제 이 선택법 첫 번째는 선택법이야. 두 번째는 어떻게 이렇게 만드는 것을 취 없애는 것이다. 그렇 요인들을 없애는 것이다. 요인 없애야 되는 거고. 세 번째는 뭐고? 내가 이시기에당하기도 하는 업장을 소멸시키는 거다그세 가지 방법뭐 이것을 그렇게는 유만한 것도 유만하게 막아갈 수 있는 거야. 유만한 것도 유만게 막는 거야. 그러면 결과는 똑같잖아. 죄라는 것은 죄를 한번 받는 것이지. 그렇지? 두 분은 받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그 죄가 다른 사람 보기에는 저거는 이만큼만 죄다 이렇게 하지만 이 풍파를 다 막아보고 나면 저 사람은 요만큼 죄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지? 완전히 없다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면 안 되고 자, 이것만한 죄가 이것만하게 만들어 짚는 거야. 자기도 모르는 죄. 그럼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떻게 내가 대처를 하느냐 어떻게 이 외부 증거를 없애느냐 자기가 타고나 이 운을 바꾸느냐에 따라갖고 이 조건들이 싹 바뀌게 되는 거예요 벌써 우리가 이렇게 복잡하지 않은 복잡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힘들게 어렵게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나 이제 지금 아마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지겠지 그래 갖고 자살하는 앞으로 뭐 미투하면 지금은 어떻게 해 미투가 여기서 끝날 거 아니잖아 자 내년 딱지는 오분에 오,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이제 내년, 내년에 내년 가게 되게 되면 그때 내년 말 정도부터는 이제 저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국회를 대상으로 해서 미투가 펑펑 터질 거예요 맞다 막. 뻔한 거잖아 미투만 터지겠나 그게 연간 인간 되는 것이 폭발적으로, 터지도겠나 그럼 막아야 되겠나? 안 막아야 되겠나? 당하는, 뭐, 당하는 사람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면 또 이렇게 터지는 사람은 또 이런, 이런 사람이 먼저 터지게 되어 있어요. 먼저 터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빠져나갈 수도 없는 거예요. 자, 너무 이렇게 심하게 하면 안 되고, 두 번째 시간은 여기서 끝내기를 하고, 조금 쉬었다가 우리가 다음 시간 세 번째 시간을 진행하면 우리 사장님이 먼 데서 여기까지 왔는데 두시간 하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중요한 이 강좌를 다시 시작할게요